자, 이번에는 직병렬 조합 회로입니다. 직병렬 조합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죠. 직렬하고 병렬이 섞여 있는 조합된 회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P1하고 P하고 N 사이에 전원이 걸린다고 할때 P는 파지티브 플러스의 이야기죠. N은 네가티브 마이너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전원이 이렇게 있다고 할때 있다고 할때 전류가 이 e e 렇게 흐르는데 여기 a n 을 먼저 흐르고 그다음 r c 하고 see that you can 죠그 e that you can see t 런 경우에 o u can see that you can 죠그 e that you can see that you can 가 요거는 h 행이라는 뜻입니다. 그죠? e 하고 R3가 평일 행때 이렇게 한다. 그래서 R2하고 R3가 평행 그, 병렬이죠, 그죠? 아, 병렬인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합성저항은 분모는 두 개의 저항의 합이고, 그죠? 분자는 곱입니다. 곱입니다. 그래서 이게 2옴, 3옴이면 그죠? 2하기 3은 5죠, 그죠? 곱은 6입니다. 그래서 5분의 6. 아까 5분의 6이었죠, 그죠? 이렇게 합병렬장의 합성장을 구하고 다시 직렬 이제 합성장을 등가장을 보니까 이게 한개잖아요 그죠. 이한개짜리와한개짜리를 다시 직렬로 더하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직병렬 조합 연결의 경우 등가항을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림 25, 26, 27, 28네 가지 경우를 한번 봅시다. 저항의 직병렬 연결 1, 2, 3,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그래서 20, 20. 25일 경우이죠. 자, 이 경우에 한번 구해봅시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어, 직병렬 조합이죠. 그죠. 그래서 R1은 R1은 20옴 봅시다. 지금 R1이 아, R1이 20이죠. 그죠? R2가 20 R3가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R3가 되어 있네요. 20, 20, 20 이런 어, 경우에 양의 총합은 얼마냐, 그런 계산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R3이네요. 합성장은 어떻게 되냐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r1하고 r2가 병렬이다 이렇게 표현현 하죠 얘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 이 r3하고 r1, r2의 합성이 다시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하기 R1 이렇게 되겠죠. 이게 합성장이다. 합성장이다. 우선 병렬을 먼저 구하고, 후에 이제 직렬 더하기를 하면 되겠죠, 그죠? 더하기 합성장이 된다. 그래서 계산 순서는 얘가 1번이고 이 더하기하는 게 1번입니다. 자,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해 봅시다. 우선 25옴 25옴이 합성 저항이죠. 그죠? 그래서 병렬 저항 R1하고 R2가 병렬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걸 R 합성이라고 하면 되죠. 합성 저항이라고 하면. 합성 저항은 그죠? 합성 장은1 R1분의 1 plus R2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하고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R1 은 20이죠. 그죠. 20 5 easy, 분의 s 두개 더하면 분모가 같으니까 y easy, easy, 20 s y e a 그 y 그 a s y easy,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R 합성장 분의 1은 20분의 2가 됩니다. 20분의 2는 약분을 하면 1, 10이 되니까 10분의 1이 되겠죠? 10분의 1인데, 이거 역수를 취해야 되니까, 그죠? R 합성장은 1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네, 구해도 되고, 두 개짜리의 경우, 두 개짜리의 경우, 두 개짜리의 경우는 뭐, 이제 합성 병렬장의 경우에는 공식이 뭐, 원래는 이렇지만은 이걸 또 줄여가지고죠. 얘를 줄여가지고, R 합성장은 분자에, 아, 분모에 합을 집어넣고, 분모에 아분자에 곱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곱하기 r2 이렇게 해도 된다 요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2개 더하기 하니까 20 더하기 20 2개 곱하기 하면 20 곱하기 20 이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하면 계산이 어떻게 되니까 r 합성장은 더하기 하면 40 이죠 그죠 20 더하기 20은 40입니다 요거 더하기 하면 40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400, 400이 되겠죠 그죠 공 하나, 공 하나 떼고얘이고 뭐 얘가 1이면1 0이 되겠죠, 그래서 합성장은 십오미 된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나 두 개짜리 경우는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 그냥 뭐 원리 그대로 이렇게 해서 그죠? 각각 집어넣고 더하기 한 다음에 뒤집으면 되는 거죠, 그죠? 뒤집으면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뒤집으면 된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뭐 공식 자꾸 외우면 머리가 아프니까 그죠 역수를 더하기 위해서 다시 역수를 취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게 더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 5옴을 구했다 자이 상태에서 그죠 이 어, 상태에서 얘가 10 이잖아요 그죠 얘, 얘가 10 입니다 그러고, R3는 20이잖아요. 그죠? 예, 합성장은 요두개 더하기 예니까, 그죠? 야가 10이고 야가 20이니까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합은 3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이 문제의 답. 문제 1번. 1번의 답은 3 5 m 이 된다. 3 5 m 이 되겠죠. 그죠? 요게 첫 번째 그림 1-25의 직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는 공식의 답입니다. 이 30이 된다. 지우고. 자, 요거는 풀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병렬이 두 개가 되어 있죠. 저 R1, R2가 병렬이고 R3, R4가 병렬인데 두 개가 다시 이두개두 두 개씩 병렬한 다음에 직렬로 연결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6 6 5 20뭐 이렇게 됩니다 1 2 3 4 이렇게 되어있는 a b 단자 사이에 직병렬 합성저항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되죠. 그래서 A단자하고 B단자 사이의 합성장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장이 4개가 있습니다. 네개가 있고 다시 값을 볼까요. 그래서 R1, R2는 66이고 R3, R4는 5, 20입니다. 그래서 6, 6, 5, 20. 얘는 6, 6, 5, 20이란 얘기죠. 그래서 요고, 5, 고 5, 25입니다. 합성장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요거를 먼저 구하고죠. 요거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두 개를 구한 다음에, 세번째는 더하기 하면 되겠죠, 그죠? 네, 더하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우선 요 문제부터 구해봅시다. 6하고 6의 병렬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3이 됩니다. 무조건 반으로 줄어드니까. 값이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합성장은 이게 왼쪽이니까 왼쪽이라고 하고, 1은 6분의 1다, 6분의 1이죠, 그죠? 아, 요거는 6분의 2다. 뒤집어야 되니까, 그죠? R은 그럼으로 R 왼쪽은 2분의 6이 되겠죠 뒤집으니까 이건 3옴이 됩니다 그래서 6, 6은 3이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자 오른쪽은 어떻게 됩니까 5하고 20입니다 5하고 20 그래서 R분의 오른쪽은 1은 5하고 20이죠 그죠 분모가 다르니까 그죠 공분을 합니다 5하고 20의 최소 공배수는 5 곱하기 4하면 20이잖아요 그죠 20 곱하기 1하면 20이고 그죠 그래서 얘들은 최소 공배수를 우 해가지고 하면 된다 그래서 는2 0분에 어떻게 됩니까 5에다가 4를 곱하면 20이 되죠 죠그 5 곱하기 4. 1 곱하기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20은 그대로, 이제 20분의 1. 어, 이렇게 하면, 요 값이 어떻게 됩니까? 5, 4, 20이잖아요, 이거죠 1, 4는 4. 더하기, 요거는 그대로, 이제 20분의 1 그대로 오죠, 그죠? 10분의 1. 요 계산을 하면, R 오른쪽은, 20분의 1은 20분의 4 더하기 20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 이렇게 되는거죠. 되는 두개 더하기 한, 하면 된다. 이거는 분모가 같으니까 20분의 4 더하기 1 하면 20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따라서 R 오른쪽은 다시 뒤집으면 되죠. 그죠? 5분의 20 여기가 지금 역수니까. 이렇게 하면 5 4 20이니까 그죠 4 남고 1 나와서 4 5음이 된다 자 오른쪽은 4 5음이고 왼쪽은 어떻게 됩니까 왼쪽은 3 5음입니다 그래서 결과만을 적으면 그죠 여기는 4 5음이고 오른쪽은 그죠 요는3 5음입니다 자, 왼쪽은 3 5음 오른쪽은 4옴 오른쪽은 4옴이죠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는 겁니다 보면 얘와 얘가 세번째는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3 더하기 4하면 7이 되겠죠 그래서 합성저항 R 합성저항은 3옴 더하기 4옴 7옴이 된다 요거는 지금 그죠 두점 ab 사이에 그죠 ab 사이에 ab 사이에 저 r 합성 저항 7옴이 있는 거하고 똑같다 그런 얘기죠 자 이와 같이 합성 저항을 직병렬 조합인 경우에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한번 바라볼까요? 지우고, 자, 세번째 문제는 얘입니다 그래서 30, 70, 100이죠, 그죠? 30, 100이죠. 30, 30, 100입니다. So, 30, 7 0 1 0 0봅니다 자, 이렇게 되어있는 항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세 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o u can 옴 뭐 이렇게 돼있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렇죠 30 70 100입니다 자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70이고 여기가 100입니다 그래서 ab 두점 사이의 직병열 연결인 경우 합성장은 얼마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일 때 a.42와 b.42에 열 들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a하고 b에 얘들을 다 뭉쳐 가지고 하나의 쟁으로 보면 그죠? 하나의 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하나의 장, 합성장, R. 하, 자, 합성장을 한번 구해봅시다. 우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에 두 개를 먼저 저항을 합성하고, 얘가 그냥 단순 더하기니까, 그죠? 100옴이 됩니다, 100옴. 100옴이 되고, 밑에도 100옴인데, 102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5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R1 더하기 R2는 30 더하기 70이니까 100이 됩니다. 그렇죠. 그죠? 30옴, 70옴. 여기 이제 R1, R2, 이거 R3라고 하면 R3는 100이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렇게 되죠? 100이 되고 100이 됩니다. 이렇게 되 있는 거죠. 이제 합성을 했기 때문에. 병렬로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R분의 1합성장항은 10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이잖아요 그죠 두개 합하면 100분의 분모가 같으니까 2가 되잖아요 뒤집으면 2분의 100이니까 그죠 R 합성장항은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야 되니까 2분의 100이죠 그죠 55음이 됩니다. 그래서 1 0옴짜리 두개 합하면 절반으로 나누어 지는게 백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세번째 문제는 55옴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지막 네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자 1-28을 보시면 그죠. 35옴, 70옴. 이건 똑같죠. 100이니까 그죠. 35, 65, 이것도 100이죠, 그죠?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 35, 70, 65,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 어, 부분에 대해서 합성장을 한번 구해봅시다. 30이죠, 그죠? R1은 30. R2는 35인가요? 어, R3는 70. 75음이고, 이건 35음이고, 35음이고, R4는 65였죠, 그죠, 그죠? 65입니다. 그래서 30, 70, 35, 65, 30, 35, 70, 65.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자 실제로 30, 35, 70, 65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R1, R2, R3, R4 이렇게 별되어 있습니다 자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한번 구해 봅시다 우선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직렬 두 개를 먼저 합성을 해야 되겠죠 30, 70부터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r, R1 r 더하기 R3 R위라고 합시다. 는30 더하기 70이니까 100입니다. R 아래는 R2 더하기 R4죠. 그죠? 그렇게 하면 35 더하기 65가 되니까 이것도 100이 되죠. R 합성장은 어떻게 됩니까? R 위쪽하고 R 아래쪽의 병렬 연결이죠. 그죠? 이게 100분의 1 더하기 100분의 1이죠. 그죠? 이 값은 100분의 2죠. 예, R 그러으로 R 합성장은 어떻게 됩니까? 뒤집으면, 뒤집으면 되죠. 그죠? 2분의 50 이다 합성장의 값은 50 이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병렬 합성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이번에뭐 진도를 조금 천천히 나가면서 내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문제를 연습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연습문제를 한번 같이 교과서에 있는 연습문제를 통해서 어 우선 연습을 해봅시다. 계산이 익어야 되는 거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연습문제 풀이 1번입니다. 3개를 가져왔는데 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지 모르겠네요. 자 연습문제 1번은 교재 연습문제 28번입니다. 자연습문제에서 지금 2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거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 그러니까 이게 지금 9옴 2옴 2옴 이렇게 되어있는데 전류가 뭐냐 뭐 그런 이야기죠. 우선 해설을 보면 합성장을 먼저 구합니다 그렇죠? 합성장을 먼저 구하고 회로의 전류를 구합니다 회로의 전류를 구한 다음에 회로의 전류 중에서 다시 여기 전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음.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데 흐르는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한 다음에 다시 여기 분배가 일어나니까, 그죠? 분배가 일어나니까 비례식으로 이렇게 나누어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값은 0.5A입니다. 자, 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o 에 흐르는 전류니까. 자, 요거는 10V, 그죠? 2V. 2볼트 두개 똑같네요 ,죠? 2옴이니까 둘중에 하나에 흐르는 거래 9옴 이렇게 되어있죠 9 2 2 10입니다 전압이 십볼트죠, 그죠? 어, 전압을 확인해 봅시다. 어, 전압은 1 0트가 맞죠, 그죠? 십볼트가 어, 맞다. 그래서 구 2, 이십일대 이옴. 뭐둘 중에 하나 위에도 이거 밑에도 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에 흐르는 개별 전류 둘 중에 하나를 계산해 보라. 그런 얘기죠. 자.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병렬 조합이니까 죠 우선 합성장을 구해봅시다 얘가 병렬이고 얘가 직렬입니다 그래서 두개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합성장 R은 R은 9옴 더하기 얘와얘는 병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옴, 병렬, 2옴. 이건 병렬표기라고 했죠. 그죠? 자, 이렇게 써도 가능하다. 요거는 9옴이죠. 그죠? 2와 2 사이에 병렬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걸 따로 계산을 해보면 그죠? 따로 계산을 해봅시다. R 병렬분의 1은 이분의1 더하기 2분의 1이죠. 얘를 끌고 오면 이렇게 되겠죠. 얘는 분모가 같으니까 2분의 2가 됩니다. 2분의 1은 1이죠. 그죠? 1의 역수는 1이니까 R병렬연결은 1옴이 되겠죠. 당연히 2옴짜리 두개 병렬연결하면 1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R병렬연결 1옴 상태에서 그죠? 얘가 1이니까 그죠? 1옴. 그 다음 여기 보잖아요. 더하기 1옴이 되겠죠 지우고. 자, 1옴이 됩니다. 그래서 9 더하기 1은 10이 되겠죠 10옴 그래서 합성장항은 10옴입니다 자 얘를 자 얘를 하나의 15옴짜리 저항으로 봐도 된다 그런 얘기죠 봐도 된다 저항이 15옴이고 전류가 아, 전압이 10V니까 전류는 1이 흐르겠죠 그죠 그래서 계산을 해 봅시다 좀 그림이 이렇게 된것 같죠 단순하게 합성장 하나가 있고 그죠 전원전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0V가 이렇게 있고 15옴이 이렇게 한개딱 있는 경우하고 똑같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전류 I는 어떻게 됩니까? 오옴의 법칙 오옴의 법칙 오옴의 법칙이 중요하죠. 그죠? 에 의해 v 는 i 곱하기 r 이죠 그죠 어. 그러면 i 는 어떻게 됩니까 i 는 r 분의 v가 된다 얘가 요 밑으로 와서 분, 분모가 되겠죠 분모 그래서 r 분의 V. R 값은 10옴 15옴이죠 그죠 어, 15옴 전압도 15어 10, 10V입니다. 그러니까 1 암페어가 되겠죠. 그죠? 1 암페어가 됩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1암페어입니다. I는 1암페어다. 근데 얘가 이제 이옴짜리 두 개잖아요, 실제로는. 실제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요점에서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요요 똑같으니까 그죠? 요리 요리 가겠죠. 계산 하나면 0.5 옴이 나온다. 그리 해도 계산을 해봅시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죠? 이쪽을 지나서 한개 오는, 이 마디까지 오는 전압은, 아, 전류는 1A입니다. 근데 여기 2, 이, 이 부하가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게 있으니까 반반씩 나뉘는 건 뻔한 건데, 그죠? 그래도 비례식으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장이 작은 쪽에 많이 흐르고 큰 쪽에 작게 흐르는데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죠 렇1어 곱하기 4분의 2 겠죠 왜 4분의 2냐 이거는 2 더하기 2고 한쪽은 2니까 그죠 렇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항 두 개를 얘하고 얘를 분모에다 갖다 놓고 얘나 뭐얘둘 중에 하나의 분자를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1 곱하기 4분의 2 4분의 2는 2분의 1이니까 0.5죠. 0.5 암페어가 흐른다. 자, 계산을 해본 결과 그죠? 아, 계산을 해본 결과 이 문제의, 이 문제의 이 오음에 흐르는 전류, 0.5 암페아다 여기도 0.5 암페아가 흐른다. 그래서 답은 0.5 암페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어, 답은 0.5인데 답이 2번이죠. 그죠? 2번. 28번에 정답은 0.5 즉 2번이다